저희 소속 가수 임태영 가수님입니다 아이고 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찾아 달려가을 I uh, g 이에 의 천둥이 소 콘서트 자손이 기억이 잘보셨니다 사랑해요 사랑날 차차 달려가는 가리기도 가리기도 가리 달리고 달리고 달린다 어디서 제2의 전통된 커피 콘서트를발리구의 임태영입니다